스피치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스피치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활동하는 모든 일에 대화가 필요하지요 직장에서의 브리핑 상사 팀원과의 대화 자영업을 하거나 영업이 필요한 일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살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때 조차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거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의는 중개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 레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스피치 수업입니다. 왜 1대1 수업이 아닌가요? 다른 분의 실수를 통해 자신의 말투를 비춰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룹 수업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나의 피드백 시간이 줄어들겠지요? 적당한 수강생 편성을 통해서 최적의 수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정적인 표현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화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종이 달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강사님이 다알수 없을 것 같은데. 직종에 대한 정보는 이미 수강생 분들께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화법과 나의 말투에서의 문제점을 알고 수정해가는 시간입니다. 이날은 설득 스피치 구조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수강생 분께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짧은 시간에 고객에게 잘 전달을 할수 있는 화법 수업에 열에 있는 집중을 하셨습니다. 화법 표정, 질문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게 하라. 칭찬을 해주며 이야기를 해라. 멘트를 바꾸어 가며 이야기를 해라. 한 분씩 일대일로 대표님과 같이 실전 연습을 진행합니다. 각자 역할을 맡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며 화법과 말투에 대해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님이 피드백을 주실 때 이것이 틀렸습니다. 저렇게 바꾸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피드백인지도 모르게 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수업을 이끌어 주십니다. 1. 공감하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가장 부족한 점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나도 상대방을 공감하며 소통을 해야 비로소 대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에서도 이점이 강조되며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얼마나 공감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반성을 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2. 긴장을 풀며 어루만져 주어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불안, 조급함, 악연함 등에는 여러가지 감정이 있을텐데 이 부분을 알아주고 어루만져 준다면 대화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3. 설명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우리는 정보 전달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며 주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입식 교육으로 배웠고 그렇게 배운 것을 통해 표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생활하고 사고해야 하는 요즘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대화법이지요. 가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대화에 녹여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느끼며 판단할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이 점은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단점을 극복해라. 단점을 완화하는 말로 고안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틀린 건 아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이런 경우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라포 형성은 대화의 성공률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점을 단점으로 부각시키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말투 중 부정적인 말들 즉 단점을 보완하는 말로 전달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여기서 공감을 하신다면 당신에게도 스피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 협상의 카드 딜의 중요성 대화를 평이하게 이끌어간다 해도 좋겠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어필을 하는 것이라면 성사될 확률을 높여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딜, 즉 일당입니다. 어렵게 성사를 시키며 양쪽을 만족시키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강생 분들도 실전에서 잘할 자신이 뿜뿜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6. 마무리 정리. 2시간의 스피치 수업을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화법이 생각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절대로 답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강의를 통해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수업이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으며 만나기 힘든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분들도 본인의 화법을 다듬어 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에 정리한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직접 들으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효석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빛이 될 강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성이 있기에 수강생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이겠지요. 이를 활용하여 조금 더 행복한 일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절대로 그냥 갈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꿀팁들이 방출이 되었는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대표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